오늘은 주간 랭킹 전에서 빼앗긴 자리를 되찾기 위해 루비깡을 해볼 겁니다. 골드도 전부 루비로 바꿔주고, 흐흐흐. <웃음> 자, 그럼 이제 합성을, 어? 재료가 필요하니 분해부터 해봅시다. 어? 12분. 분해하고 올게요. 분해 끝났어요. 1시간이 지났네요. 젠장. 하지만 괜찮아. 나는 극락에 갈 거니까. <웃음> <laughs> Baby squirrel u s e a sexy motherfucker. e g i me up, 아니 이건 내바지 네 아무리 확률이 3%라도 이만을 썼는데 페페는 슬퍼유유 하 컨텐츠 하나에 1시간 30분 괜찮아 성공할 거라고 생각 안했어 진짜로 나도 이젠 모르겠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바 잉크 스타트